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 드림 로또 육사 오의 성영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경입니다. 오늘도 마포 경찰서 경찰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파마가 휩쓴 산불 현장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산불, 네. 정말 다시는 그 소식 들리지 않아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라이터나 번호 등을 소지한 채 입산하는 것은 절대 금지고요. 또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 1062회 로또 총 판매액 1071억 원, 1등 당첨금 266억 원으로 7분이 당첨돼 1인당 38억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3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 기금은 6,968억 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복권 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 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를 찾아갑니다. 항구 도시에서 문화 도시로 다양한 변화를 선보이고 있는 전라남도 목포. 그 변화의 중심에 소셜 캠퍼스 온 전남이 있습니다. 복권기금 지원으로 초기 창업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소셜캠퍼스 원 전남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이들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한 스타트업에게 사무공간을 포함하여 교육 및 멘토링, 협업 지원, 자원 연계 등의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현재 입주한 기업은 총 50곳. 영재 씨와 영진 씨는 특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술여행은 아동, 청소년들의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소극장, 그 다음에 마술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 마술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학교를 방문해서 공연과 교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진 씨는 출장 오감놀이 교육으로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고 있는데요. 작은 미술학원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조언을 받았답니다.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서 뭐 세분화너무등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게 되었는데 소셜 캠퍼스원에 입주하게 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조언을 받고 운영을 하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복권기금 지원으로 전국 총 17개의 소셜 캠퍼스원에서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성장 중입니다.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소원은 요리로 즐거움과 따뜻함을 나누는 크리에이터입니다. 네, 수빙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수산물 전문 크리에이터 수빙수입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저도 대왕 문어 손질하시는 영상 잘 봤습니다. 수산물 콘텐츠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제 이름 자체가 물수에 얼음빙 써가지고 수빙수거든요. 해산물을 좋아하는 분들이 직접 손질을 해서 요리하는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 초밥을 직접 만들어서 좋은 일을 또 하셨다고요 아, 맞아요, 저희 예쁘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맛있는 식사를 좀 선물하고 싶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초밥을 직접 만들어서 전달했거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으로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아유 따뜻한 마음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수빙수씨가 해주는 음식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기다리고 있다자 <웃음> 현재 시각 8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 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꿈다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추첨 8 6기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시작합니다 자 1063회 로또 추첨입니다 첫 번째 행운의 숫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몇 번일까요? 24번. 자, 두 번째 숫자도 알아보겠습니다. 행운의 두 번째 숫자. 3번이고요. 자, 이어세 번째 행운의 번호. 23번. 자, 네 번째 숫자입니다. 행운의 네 번째 숫자는 6번. 자, 이제 다섯 번째 볼입니다. 22번. 자, 다양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숫자는 38번. 2등 보너스 볼도 뽑겠습니다. 30번. 제 1063회 로또 당첨번호입니다. 24번, 3번, 23번, 6번, 22번, 38번. 2등 보너스 볼 당첨번호는 30번이네요. 지금까지 수빙순님과 함께했습니다. 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